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오늘은 롤랜드 VAD 706 시리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모듈은 다들 아실 거예요 TD50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 TD50X를 사용하고 있고요 설명하기 제가 입이 아플 만큼 최고로 진보된 모듈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하이엣이 오늘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드러머들이 전자드럼을 안 사는 이유가 뭐였죠? 하이햇이 참 컸어요. 아, 전자드럼 야 요새 엄청 발달될 때야 근데 하이햇은 어때? 심벌은 어때? 이게 정말 다들 많이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이 톰은 꽤 많이 발달됐어요. 이제는 정말 미세한 터치도 잡아낼 수 있는 사운드. 하지만 이 하이햇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게 제일 편안 됐던 게 전자드럼에선 하이햇이었는데요. 제가 이 VAD706에 나온 하이햇을 쳐보곤 진짜 놀랐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이제 하이햇은 아, 전자드럼들이 아무리 진보가 돼도 실제 하이햇 심벌 보다는 한 30% 표현되려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는 그 표현이 저는 90% 이상 된다고 이제는 자부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럼 연주를 한 미세하게 해볼게요 감동하면서 치고 있었다 아, 이거 진짜 하이핵 같네요 네, 그리고 많이들 안 하시지만 저 같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 뒤꿈치를 쳐서 소리 내는 거 이거 되게 안 됐었어요 원래 그래서 저는 다른 전자 들럼면서 이걸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면 괜히 하다가 소리가 잘못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되네요 와와다 됐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들었거든요 한 번도 오픈 소리 제대로 안 나온 적 없어요 어, 전자 드럼 다 필요 없죠 하이에이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꽤 선택의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706은 하이에 진짜 많이 해결됐습니다 코스모스 학기 본사에도 세팅이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한번 시연을 해 보실 수 있으니까 어느 매장에서든 꼭 시연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v a d 0 6 특히 하이앳 짱